안녕하십니까 공급을라더스입니다 드디어 충전글루건이 출시가 되었어요 충전글루건 아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신 것 같고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왜전동공구회사에서는 충전글루건이 안나오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셨는데 드디어 충전글루건이 출시가 되었고 그것도 우리나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국내 화성 기전 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이 되었고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씨, 디월트마끼다 미러키 이네가지 지금 가장 핫한 전동 공구 브랜드의 18V 배터리만 가지고 계신다면 무선으로 글루건을 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놔 봤는데요. 지금 유심히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게 변환 어댑터를 이용해서 여러 브랜드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타입이 아니라 전부 다 금형을 다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디올트 는 배터리는 디올트 배터리를 바로 꽂을 수가 있고 막기다는막기다 보씨는 보씨, 미러키는 미러키 이렇게 바로 꽂히도록 지금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요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때딱 놓으면 넘어지지 않고 딱 균형이 잡히도록 다 설계가 되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입구 부분을 보시면 글루건이 분사되는 부분인데 자, 요렇게 지금 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입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글루건이 녹아서 앞으로 나오다 보면은 안쪽에 굳어서 잘안 나가지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동으로 되어 있고 노출형이라서 혹시나 글루건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 주변에 굳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도 일단 배터리를 꽂았는 상태로 가정을 한다면 지금 5.0 배터리를 꽂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1kg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배터리를 장착하시더라도 1kg 미만의 무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이 안에 지금 꽂히는 글루 스틱의 굵기가 11mm입니다. 11mm. 요런 충전식의 글루건 말고 일단 뭐 USB를 꽂아서 쓸수 있는 충전식 글루건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낼수 있는 전기의 용량 그리고 용량이 낮다 보니까 7mm, 그러니까 요거 반만한 굵기에 스틱을 쓰는 제품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굵은 스틱이죠. 이제 뭐 뭔가를 좀 붙여야 되는 게 강하거나 만약에 넓은 면적을 붙일 때는 이렇게 굵은 스틱을 쓰는 게 유용한데 이렇게 11mm 스틱을 쓰는 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명이 SDG-1830이고요. 이제 만약에 보시면 BO, 그리고 디월트면 DE, 맡기다면 MA 밀어키면 MI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모델명인데 자 일단은 요 배터리를 체결을 하시고 글루 스틱을 뒤쪽에다가 밀어줍니다 끝까지 딱 이렇게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까지 지그시 밀어서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 지금 손잡이 부분 옆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밑으로 내립니다. 오늘 딱키는 순간에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전기가 지금 공급이 되어서 이집 예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켠 상태로부터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있으면 예열이 된다고 하니까 아, 요건좀 기다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선이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전기글루건 같은 경우도 2분, 3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열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딱한 2분 정도가 지났는데 자 오, 나온다, 나온다. 자 보이시죠? 야 이게 한80 w 급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와트급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는 글루건 같은 경우 와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트리거를 당겨서 나올 때녹는 정도가 굉장히 적은데 지금 이 정도로 잘 녹아서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로 진짜 높은 열을 발생을 시켜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가로 사용하실 때는 안에 걸 빼는 게 아니라 요 뒤에를 꼽아서 다시 또 연속적으로 밀어주면 은또 밀려나가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열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 잘나온다 자 이제 제가 어, 지금 전기 제품도 옆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기 제품에다가 맨 똑같은 스틱을 꽂아서 두 개의 비교하는 모습 한번 보여 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요것도 예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열이 다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한번 쏴 보면서 글루 스틱이 밀려서 나갈 때 점도라든가 나가는 속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전기도 예열이 됐는데 제가 한번 쏘면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충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물처럼 흘러내리고요. 전기로 지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트리거를 당기는 것도 좀 빡빡하고 이 나가는 지금 물건 정도가 덜하죠. 충전은 지금 열이 많이 발생해서 거의 다 녹아서 액체처럼 흘러내리고요. 이렇게 쭉쭉. 그리고 전기는 보시면 이렇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충전이 훨씬 더 편리하게 당겨져요. 이게 전기는 지금 당기는데 조금 많이 빡빡하고요. 이게 좀 세게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나와지는데 반해 충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묽고 나오는 양이 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다 쏘고 나서도 보시면 이 입구에 지금 안 묻어요 잘 아, 전기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입구에 잘안 떨어지는 게 이게 열에 나오는 열 차이거든요 열 차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전에도 불구하고 자 충전은 흘러내리고 열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트리거를 당기는 게좀 버겁고요 당기더라도 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지금 충전보다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충전을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한 100W급 이상 전기에 글루건의 지금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오, 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흘러내린다. 자 이게 지금 전원을 켜둔 상태로 대각선을 지금 기울여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글루건이 미세하게 녹아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다가 안 쓰실 때는 이 전원을 끄셔서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뭐보쉬디월트막기다 이렇게 할것 없이 어떤 제품을 사시더라도 금액대는 지금 한 5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18V 이렇게 전동 공구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수 있는 충전 글루건이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가격대는 제가 생각했을좀 저렴하게 나온 편인 것 같고 분명히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다면 한 10만원 정도에는 출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5.0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한 3시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연속 작업이. 보통 지금 USB 충전으로 해서 쓰는 것들이 1시간에서 길면 한 1시간 반까지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5.0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했을 때 3시간까지 쓸수 있다라는 긴 시간이죠. 연속 작업 3시간이면 장깐장깐씩 써서는 하루 종일 도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어 충전 글루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전동 공구 브랜드의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희소식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00%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또무상용 S가 진행이 되고요. 1년 후에 그래도 추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본사 전화번호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또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화성 기장 오늘 본사에서 이 제품을 각 10대씩을 또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메일 제이 주소, 여기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터리 타입을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보내드렸을 때 사용할 수가 있지.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께 마키다 배터리를 사용해서 쓰는 이 충전 글루건을 보내드려 본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자기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하여튼 오늘 짧았지만 이 충전 글루건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동공구 브랜드들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쓸수 있는 베어틀 몸체들이 정말로 많은 시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나온다면 은 제가 또 많이 소개를 시켜봐 드릴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글루건을 쓰시는 분들이 좀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유용할 것 같은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글루건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막 거미줄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글루건을 쏘실 때자 이렇게 쏘시고 나서 뗄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들어 올릴 때는 항상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시면서 들어 올려주시면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요거 두 개를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자요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쏘고 나서 빨리 굳더라고 보통 이렇게 불어주시는 행위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불면은 겉만 살짝 굳어지고 안이 아직까지 축축해져서 이게 잘안 붙는 현상의 원인이 되니까 자연으로 건조를 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글루건을 쏘고 나서 만약에 좀 골고루 퍼져주기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물을 준비했거든요 물을 물을 묻히신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손에 달라붙지도 않고 요렇게 조금 더 넓은 면을 하거나 이렇게 좀 보정할 때 손에 안 달라붙고 이렇게 넓힐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쏘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아뜨라. 손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렇게 물만 살짝 묻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루건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넓게 분포를 시킬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사소한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글루스틱 안에 게 거의 다 써져서 밀기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새 글루스틱을 밀어 넣어 주실 텐데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것보다 글루스틱이 조금 녹아내리는 거를 이거 조금 묻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묻혀서 이 글루스틱을 묻혀 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어 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글루스틱이랑 지금 새로운 글리스틱을 밀어넣었을 때이 체결되는 부위가 붙어있으면 그냥 글루스틱을 새 거를 꼽아서 저절로 이렇게 트리거를 당겨서 밀려나갈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편리하게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글루건을 쓰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막대를 제거를 하고 뭔가 보관을 하시려고 하는데 요 막대 같은 경우는 꽂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시는게 올바른 보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빼서 보관하려고 하신다던가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 요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면 은 스위치를 끄고 배터리만 분리해서 보관해 을 두시고 그리고 220 콘센트를 꽂아서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글루스틱이 꽂힌 상태에서 코드만 뽑아서 보관을 해두시는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이렇게 아셔서 글루건을 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